깡통차고 전업탈퇴합니다. 주식 시작한지는 횟수로 5년차. 나이는 이제 갓3 0을 넘긴 나이. 군대 전역하고 남들은 직장생활이다 연예다 오다 할때 전주식 책만 주고 장창 독파했었죠. 나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공부 내용이 주로 다 기술적 분석이었지만 한때 대세 상승 장땐 큰 돈도 벌었습니다. 수익률이 한천 프로 정도 됐던 것 같네요. 하락장 때도 좀 깨지긴 했지만 나름 선방했습니다. 근데 이번 장에선 깡통이네요. 이 좋은 장에 젠장 전업투자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건 이러한 트레이딩이 영원할 순 없을 것 결코 주식시장을 이기지 못한다입니다. 나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요. 특히 지금 수익이 최고조로 물 오르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네가 망한대는 이유가 있다. 네 있습니다. 너랑 나랑 같냐. 네 다르죠. 전혀 들리지 않을 걸 알면서도 왜 이런 글을 적느냐. 혹시나 아라들을 한두 분이 위해 그분들이라도 구제해 드리고 싶어서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차티스트, 이거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한계치 분명히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얼마의 목표치를 잡고 계시는지 몰라도 대개 아흔다섯 명은 망하고 사라집니다. 남은 다섯 명중세명은몇년더 헬업트레이더 생활하다가 결국 털려서 사라지거나 자살하게 되고 현명한 두명은 이런 행운이 영원할 수 없는 걸 미리 알기에 리스크를 확 줄이고 주식 동호회니 유로사이트 제아의 고순이 뭐니 하면서 회원들 회비를 안전 발판으로 삼아 계속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겠지요 그럼 전 이걸 왜 행운이라고 표현하느냐 실력이 아니느냐란 말을 하시겠지요 물론 실력도 맞습니다만 그만큼 공부를 하셨으니 이세 가지 물음에 냉정하게 답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현재 매매 기법이라 칭해지는 차트 패턴 기법을 언제까지 써먹을 수 있는가? 투자금이 1억 이하일 때는 모르겠으나 2억 3억 넘어가면 분명히 한계치 있습니다. 언제 부도나거나 점하러 내려앉을지 모르는 코스닥 잡주, 테마주에 의해서 3억 짚어넣고 두발 뽑고 잠잘수 있을까요? 둘째, 미국 선진 증시 역사를 볼때 차티스트의 끝은 결국 파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다르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의 선진 증시가 된 겁니다. 역사는 되풀이 될뿐 달라질 것 없습니다. 결국 답이 나오지 않는 데서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셋째, 주식은 보통 평생 하는데 어떻게 한결같은 컨디션으로 매매할 수 있는가? 잠깐 한탕 해먹고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나겠다는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보통 한두 번의 슬럼프는 꼭 찾아옵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보통 귀신씨였다 그러죠. 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기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면 연속 손실이 불가피할 것인데 손절도 너무 자주 하면 깡통을 찹니다. 물타기야 말할 것도 없죠. 한 번만 제대로 걸리면 제대로 박살나죠. 넷째, 매년 잡주 중 갑자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패당하는 종목만 수십 종목 영원히 피해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한 번은 겪게 됩니다 그때가 곧 이기자 끝입니다 가끔 수익률 극대화 한답시고 한 종목의 투자금의 50%씩 베팅들 하실 겁니다 물방만 아니면 사실 양반이죠 근데 이때 저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아니겠지 나한텐 그럴 리 없어 나며 스스로 주문을 외우시나요 물론 기업 분석하고 하신 분들이야 조금은 여유가 있겠지만 사실 차트 투자의 목적은 가격을 정확한 타이밍에 거래. 스윙 이상 투자자도 오늘 내일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며 약간 부실한 기업도 거래하는 게 보통입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시면 가슴에 선을 얻고 생각해보시길 차트 급소가 유혹하는데 단지 기업이 조금 부실하다고 해서 내매안 하시는지 어쨌든 그러다가 한번 맞으면 오늘 저처럼 골로 가는 겁니다. 뭐 제가 이 바닥에서 오래라면 오래고 적다면 적은 경험을 가진 트레이더로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란 겁니다. 먼저 기업을 보고 저평가든 성장성이 있든 이랬든 저랬든 그리고 차트를 보란 겁니다. 쌀때 사서 오랜 기간이든 적은 기간이든 기업의 가치가 부각되는 시점에 즉 오버슈팅이라고 판단되는 지점에 팔면 그게 투자입니다. 워렌 버핏 탈배도 그렇게 해서 부전했고 외국에서 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서로 방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전 이제 투자를 할 겁니다. 계란 한판 넘어서고 이 이치를 깨달았으니 앞으로 10년 후면 성공한 투자자로 남을 수 있겠지요. 물론 지금까지 한 공부 다뒤집을 생각은 없습니다. 차트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저도 상당히 잘 봅니다. 일봉이, 주봉이, 월봉이, 내 친구들 당분간 안녕 같이 투자를 기환으로한 확고한 투자관이 생기면 다시 돌아와 시장에서 당당히 승리자로 남을 생각입니다. 30대의 큰 부를 이뤄서 개망난이처럼 살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게 못내 아쉽네요. 하지만 이번 위기를 겪고 파산하면서 정말 절실히 느낀 게 있는데 그건 지금또 차트 뒤지고 트레이더로 살다 간내 10년 후가 정말 암담할것 같다. 5년 돌아온 건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10수년 더 돌아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 중 꾸준히 수익 가는 분 많이 없으실 겁니다 있으시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세요 님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매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금액이 커지면 반드시 한계점 찾아온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어린놈이 말이 참 많네요 망했는데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젠장 한강 갈 지원정 어앤법핏탈배처럼다 늙어서 부자로 살고 싶진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강 갈 용기는 도저히 안 나고 이런 매매 유지하다간 다 늙어서 노숙자로 살지는 않을런지 한창 수익률에 열리고 계실 분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이 말은 꼭 해주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지 말라. 제시리버모의 회상에 나오는 마지막 결론한 구절 을보들입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있다. 주식 투기자로서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다. 몇 차례 개별 종목들을 매매해 돈을 벌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점이다. 제 아무리 경험이 많은 트레이더라 해도 투기라는 게임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은 늘 있게 마련이다. 투기란 절대 100% 안전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